어... 그러면 안돼요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달았다아요 <웃음> <웃음> 예,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지 형들? 사랑해요 형들 한번 옛날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좀 약간 조심해요 몇다리 아, 아 잭스 승전보 왜안 들어서 살보? 에바지, 아, 아 라인, 아, 아! 아! 오케이 한 마리, 대덕한 마리라도 어디야? 감사합니다. 착하게 살게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일로오세요 어때 나의 착지시고 미안 미안 착하게 살게 <웃음> 이렐리아 오스텍은 다리우스도 도망갑니다 아아 아! 씁쓸하구만 큐로 쇽쇽하면서 쇽쇽하면 이거 못먹었다 어 아니네 쇽쇽하면 피차거든요 쇽쇽하면서 쇽쇽하거든 쇽쇽쇽하면서 쇽쇽 귀여워 귀여워 아주 헤 <웃음> 빼라, 빨리. 어디 가노? 거기 집 가면 죽는다. 이걸 버텨? 이걸 안 가? 이걸 참아? 와, 고수. 미녀 나플텐데 뿅. 슉슉 하면은 슉슉 차야 되는데, 큐 맞으면은 슉슉 안 차요. 이래대야 <웃음> 상대법 슉슉. 아, 근데 이렐리아가 쇽쇽 할 때, 여기다가 쇽 하고 던지면은, 쇽! 네 <웃음> 님들 그거 알아요? 아, 쇽! <웃음> 아, 쇽! 이거 알아요? 다시 이렇게 말하니까 개틀 닦았다. 그만해야지. 가능? 또 가능? 나 일단 텔로 안 긁혔어. 더 어, 잡을 수 있지. 어? 아군이 왜 당해? 저기는? 여기! 와! 어, 싹고수 우와! 우와! 끝까지 간다. 이기로 왔네. 여기 있잖아. 와! 어디로 갔어? 여기, 아, 여기 집 갔나? 와, 싹 벗어. 촥! 어허. 어허. 촥! 촥! 어허. 그러면 안 돼요. 루는 뭐 자기가 힘들다 싶으면 은착시되는거죠 내가 얘상대봤대데 힘들다 그러면 착시 들어보는거죠 여지없네 여기 못맞췄으 내가 죽었다 방금 이 친구 또 그거기 때문에 레드기 때문에 다이브가기죠? 하나 더 뜯고 그냥 불뼈뽑아봅시다 썼잖아 친구 무서워 그러시봐 그러시마요 착하게 살게요 다음 태 타이밍까지만 아, 받아먹읍시다 어차피 이거 체험믹이라서 지금 지금 집 가면 되죠 지금 집 가면 텔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막으러 올텐데 와.. 이렇게 막는다 이것도 받아먹어야겠다 팀이 잘하네요 겹쳐있을때 이거 쓰세요 이거 그 챔피언만 줘준 개야 그 그만해라 뭐줘라 그정도 해라 다음엔 진짜 죽이러간다 제가 이기거든요 지금 따오면 랩쳐 나가지고 다시 땅해라너마다아 보여주나 이 미친 변태야 안 되나? 어라? 에이, 키메리. 야, 그거 어떻게 어떻게 그미디만딱 때리니, 친구? 불좀 파줘. 불좀 파줘. 딱불좀 파줘. 야이 개똥 망나니같은.. 야! 장난해? 아니 굴 여기로 봐서 도망갈 때. 개똥 망나니네 진짜 아형형아아형 형. 아. 아, 형, 걔한테 죽어도 돼 괜찮아 걔는 괜찮아 걔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, 근데 아펠이 잘 커서 좀 여지 없거든요 여지 있거든요 없는게 아니라 상대 여지 있어요. 아이고, 이거 라인 다 태워가지고 없애야겠다. 이거 개빡치거든. 뭔지 알지? 이거 일부러 안 미는 거 약간 살짝 변태거든. 변태지 됐으면 용수해 줘야지. 얼마 빡칠까? 아하. 아, 하 그만 죽어 어이... 으이 키읔 키읔 진짜! 이 먹으면 되죠 이거 먹어라 우리 정글 예쁘니까 하한번홈좀 한 줬다 먹을거만 먹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원저 먹어야 돼요 제가 먹으면 원딜 성장이 안 돼요 아 가요 잘가요 하나? 하나? 야 역시 트와이스 하, 하, 하, 하, 지금이다 아, 도망가! 참! 아, 게이다! 아주 소소한 이득이었다 얼마나 맞출까 저런거 많이 저런 많을 것 같은데 아 3용까지 깔끔한데? 게임 너무? 완전 잘하네 우리팀 거리가그 정도. 근데 아이번 죽어서 못 들어오지 않을까? 나는 그 아니람, 그 아니람, 그 아니람, 아니람이 사실 이득을 얘기할 수, 도 있는 건가 그기 왔네요. 왜 혼자 던진 거야 그러면? 배전대 깡. 어, 나이스. 그럼 죽었대. 나딜 장난 아닌데. 이게 착취어도제 7위로기 때문에. 이제 째째 어, 1회 상대로 착취가 좋은 것 같아요. 한대한대 툭툭 건드릴 때그쭈 터지는 그 짜릿함. 아, 너무 짜릿 어, 뭐지? 왜 어떻게 살아갔냐? 와 천재 와 천재 아 얘는 알았네 씨 나도 좀 알려주지 아 얘는 알고 있었네 막 얘는 얘는 여기서 용치는거 보면 알지 난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찾잖아 막 대시 쓰면서 어 뭐지 어디갔지? 이러면서 아 알려 좀 주지 개X야